우리가 동요한 것밖에 을 없습니다. 아멘.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일을 해놓는다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안되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강대장 앞에서 설교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 나도 말입니다. 좀살려끔좀 좀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히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 극률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었습니까? 그러면은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중간에 딱 끊어버려야 하나님은 애국의 사람들이 하늘을 욕하지 나를 욕하겠습니까? 애국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 붙잡히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아멘. 네. 그쵸. 그렇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그 안에서. 근데 구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또다 틀려요 각각 개개인마다 그래서 늘 저는 다시 늘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26회로 보면 은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뜻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를 판단하지 봐주사람 되십니까? 우여곡절이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나를 세상 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판단하지 봐소서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있어오니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있어오니 나를 자비와 분별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아멘.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내 영혼이 썩어지길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 주소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 그래야 살죠. 아니면 못 살아, 도대체가. 아멘. 아, 그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못 살죠. 그쵸.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빠지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앙금도 짓밭이 되버리고 태양금도 지구가 되어버리고, 봉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흘러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태어보이래 갑니다 막 가요. 순례 순례자 열들에 같이 동참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작은 돌에 붙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을 때도 있고 또한 깊은 굴절갈 때마다 또 옆에서 어려운 데는 또진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갈 때마다 우리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손을 붙잡고 가야되는데 아, 네. 자기의 생각이 막 먼저 지쳐들고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독해되로 말아요 아, 네. 가다가 잘 빠지고 맙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아 피곤해 이제 그만 나 여기까지야 나힘들어 토지에다 못가겠 이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아, 네. 성도들도 아주 투지 있어요 아,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멘 교회 네. 가면은 내가 예전에 집사 때요, 우리 집사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이제는 개척괴 되지 말자. 이제 큰 위에 가서 우리도 한 번, 상을 한번 해보자. 아, 집사님, 그래요. 그럼, 당신 큰 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큰 위에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꼬여 자랐다 이렇게안주실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저기 소래에 있는 그 무슨 뭐 삼리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로 개척교회는 목사님께 말을 하고 목사님 죄송한막 교회를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정쟁 부탁드리고 갔습니다. 자, 축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도저히 마음이 막안절부절해지고안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도저히 해 들지 않아요? 진짜 안 들립니다. 와, 한 주를 찾고 2주째 갔습니다. 두 번째 주에 가니까. 이거는 더 그렇습니다. 하늘이 그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를 뽑기도 다 내가 보내준 교회가 있는데, 내가 보내준 성전이 있는데, 니안 들어 그교회로움직여고네가 그렇게 속에서 아름지 못한 것들이 꽃을 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향기를,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향기를 붙자 영원히 내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해에서 분명히 보내주신, 보내주신 교회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럼 음. 어떻게 됩니까? 큰교회 간다고, 자기네들 간다고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니까큰교회가 간다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청구에 가는 것이일순위야될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가면은, 그 안에서 무럭럭 무자라다있는 가시덩이 굴 있고 그 안에서 엉겅키가 있고 그 안에서 세기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웅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느냐? 못받죠가시 나무 덩굴에서 숨어있는 영웅밖에 안 되고 가시덩굴에서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엉겅키의 세기풀에 자기 영혼이 상처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하늘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거서 파 붙여서 그 교회가 그 잘될수 있도록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하늘님 안에서 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보내 주셨으면 거기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님 안에서 화평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멘. 그지 못한 성도들이 무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내 영이 눈다떠 뜨지면, 사람의 모습 보아요. 아멘. 너는 지옥 같구나. 아멘. 아, 너도 지옥에가야구나 예. 너도 지옥이 형부터 딱 앞에 서 있구나. 아, 얼음으로 아, 만든 비타길로쫙 내려갈 수 있겠구나.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거룩하신 분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과 자유이 되도록 만들어지것이지 이성사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썩어지게 만들었습 이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테는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나보다도 더 먼저 되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엄청난 박해와 고통 속에서 이만큼, 이만큼 성숙해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아멘. 아주 밟아두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궁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는 길도 살펴 주셨는데 아... 이왕 주실 것 같으면 좀 풍족하게 넉넉하게 해주세요. 아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저 항상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된장 이런 고추장 간장 쌈장 여기에 영양분을 다해서 하나님 세상의 조미를 다쳐서 하나님께 한번 멋들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거뭐 받아주실까요? 그럼 간장 고추장 된장 쌈장 조미료 다시다 다쳐가고 그냥 기도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감어있을 까지 미사용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거 생각 나난 들은 기도하는 거, 만들어서서 기도하는 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거, 틀리죠? 아멘. 만들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께서 같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꼭 꼭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께서조그만 씨를 갖다 던져줬잖아요. 아멘. 어디에다요? 마음에도 던져줬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에 이렇게 큰데 마음이 돌이야. 그쌍피수가 있을까요? 탁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썩어진 땅이야. 그 싹이 필요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피워요 옥토로 만들어줘야 돼 여기. 아멘. 아멘. 옥토로 만들어주면 누가 누가 필요할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할까 싶으니까. 자, 꽃은 누굴 바라봐야 되니까? 꽃은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빛을 바라봐야 돼. 아멘. 꽃은 특상 태양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아멘. 근데 구름에 가려도 꽃은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꽃은. 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태양은 누굽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시려고 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주시려고 끝까지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실려고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늘께서 나에게 사랑의 손을 펼쳐주셨고 자의 손을 펼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나한테 국립의문을 열어주셔서 국립의문을 열어주셔서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하나요? 진짜 마음대로 안돼 그게. 그러니까 막 가까운 건막 그래도 그러니까 부르지는것진데 속에서 불타오르고 때리는데 그것을, 어디서 그것을 폭발시키니까? 만만하게 아버지예요. 아멘. 만만하게 부모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중고등학생 때 우리 사춘기교 때, 안 그랬습니까? 부모한테 딜 댄볐잖아요. 아멘. 안 댄볐습니까? 나 댄볐어요. 아멘. <웃음> 진짜 댄벼가지고 아버지한테, 야, 이 상놈의 자식아! 이 자식 너 집에 겨드름이 나한테 참마도 충짜로. 그거 집에 안 들어가요. 그말 듣는데, 왜, 왜 집에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3일 금식. 아주 헛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주. 4일 금식, 5일 금식. 초등학교는또 고등학교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금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웃음> 아주 3일 금식은 이제 한 달에 세로번씩 했습니다. 쫓아내잖아요. 그럼 저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쫄쫄 굶어요, 그냥. 굶으면서 기차길역 거기서 그냥 촥 있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초끼 옆에 뭐가 있습니까? 풀풀 뽑아가지고 한술기 나오잖아요. 그거 쭉쭉 빨아먹고 배가 없으니까 에휴 내가 왜 아버지한테 덴벼가도 내가 왜 이렇게 될까라고 또 후회하면서 또 그러고 또 들어가서 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충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사다가 또며칠도 못해서 또 부모한테 또 덴비고 지금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나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잖아요. 아멘. 어머야 아버지. 아멘.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아멘.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 앞에 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실 타락이고 지금 니 강단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다가 이자리에서한대치면을쓰다 지금 전죽 6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로 아, 네. 다 해서 겪어보지 못한 거다 겪었습니다 저전 아, 네. 겨울에요 1월 달 지금 이 날씨도 저축적 1 9 8 3년도면 남한도서 밑에 전 고서 술 먹고 쓰러졌어요 지금 아, 전부대 네. 와서 딜이 받았는지 아스팔트 돌덩이 라서내 번을 쳤는지 몰라도 쓰러졌는데요. 내가 기억난 것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그때 믿지도 않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무작위 쳤습니다. 손님을 하나만 더 보세요, 하나님. 새벽에 누가 나를 꼭깨어놓것 같아요. 내 몸을 이렇게 꼭깨어또 손님을 대신에 누르더 보세요. 누 눈러보이는데 새벽에 어떤 청년이 출근하는 길에 나를 붙탔나 봐요. 그 내가 이어더니그 청년이 고마워. 아니 그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로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 아멘. 목사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났어요요 아니, 겨울에 동태가 되어야 다 몸이 굳어서 죽어야만이 달리한 건데 손도, 발도, 몸도 동성을 내 하려고 아멘 새벽에 누가 발을 탁다 혀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멀쩡한 거예요. 뻣뻣해 굳은 곳이 없었습니다. 몸에 체온이 그대로 주진대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번은 또한 번은 그 이후에 일어난일는데술 먹고 누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여기 동맥이래요. 누가 수, 술병이 딱 날라오길래 주먹으로 그냥 팍 받아쳤는데 술병이 확확혀버리고 여기에. 그래 나도 모르게 팍 뺐는데 피가 퐁퐁퐁 아니, 술 먹은 사이에 피가 나온는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도 이게 푹푹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응급병원에 가가지고 병실에 가가지고 여기이거면 군대만 칭칭하고 말았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술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큰병원에서 꿰매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집에서 내동료와 같이 잤는데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오고, 그 방바닥이 강해졌답니다. 주여.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들쳐왔고, 그 친구 같이 술 먹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방에는 십자가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을섬기지 않아도 십자가를 항상 내.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빛이 내놓으면 자기얼 울어붙이더래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라 아니 네. 뭐 피가 크게 멀 죽게 생겼으니까 죽었지 뭐 죽게 생겼으니까 죽었지 그랬더니 2층은 나를 듣자고 막 울면서 라는데집 앞에 그 조금만 걸어가면 택시가 한대와 있더래요 그참 희한 일이에요 택시가 자기도 저게 거기에 왜왔는지 모르겠다 라다이 2층은 나한테 나, 나한테 한 얘기가 근데 그 택시 타고 강동 성식변에 갔습니다 온 것을 해봤는데 거기서 혈압이 50에서 40 그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에요 50에서 40이면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천 이 사람 죽었습니다 내장례치를 준비하세요 하이천 덮어놓더래요 근데 저는 그때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신하나 하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제나 천애나 하늘에서 나한테 주시는 그, 국민회 문을 언제 열어줄까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천국의 길을 올라가는데, 옆에 동료들 있잖아요. 아멘. 아, 영구야, 이 새끼야, 뭐어 죽었다고 막다우는 거야, 얘네들이 또. 나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요 나한테. 천국의 음. 길을 갑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데, 진짜 내 음. 눈앞에 거짓말 하는 하얀 소리 죠 하얀 소리. 딱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성문안을 누가 한번딱 지키는 거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죽어서 왔는데요. 뭐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어? 성진이가 어?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너안 죽었다. 아멘. 나 죽었는데요. 세상에서 속 죽었다는데 왜안 죽었다? 그러든가. 내가 다시 보낼 테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에 벌떡 일어났어요 음.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이 친구들 다 기절했어요 도만가고 아니 시체가 일어났는데 오늘 도망가지 안도망가지 아니 벌떡 일어났고 딱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갔던거지 아니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교회생활 그안 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참 이상하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산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항상 증거가 되네요. 내가 겨울에 쓸어 술 먹고, 쓰러져서 동태가 되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람 안 믿어요. 직접 목사님도 안 믿습니다. 아. 아멘. 진짜 안 믿어요. 믿어요 일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야 믿을 걸 믿어야 지 이런 그 1983년도 남한 서상 밑에 네가 술 먹고 쓰러졌으면 죽었어야 당해한 거지 네가 살았다면 은 네가 입에서 나오지 거짓말이지 네가 진실되게 나타낸 것이냐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세상에 살려주셨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 주.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서서 우리 플러스 목사님들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또 지식되게 나타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희도 먼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하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 보면 은 세상적인 생각이겠죠. 내가 내가 내가 우리 선배님도 우에설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든 거겠죠. 하지만 이 강대상 앞에 딱 섰을 때는 아, 무것도생각안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정당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야만이 되는 것입다 아멘. 하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먼저 된 데가 나중에, 나중에 된 데가 먼저 된다는 <웃음> 말이있더 그래서 내가, 어, 이런 말도 있고 어,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분들이 먼저 된데 나보다도 나중에 된자들한더 있겠구나. <웃음> 아멘, 아멘, 아멘. <웃음> 제가 나중에 됐지만, 내가 또 먼저 될 수도 있고.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천국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자리에서 먼저 우측 선다는 게 아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멘. 은혜로 말면 아마.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멘. 우리 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오직 하나님.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다시 동화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큰그 축복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